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제가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노후생활비가 빡빡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노후생활비가 넉넉하더라도, 물론 지역과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평균적인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격이 지급액이 떨어지잖아요. 왜냐? 평균적인 주택가격 하락분을 반영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이 넉넉하더라도 가능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넉넉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주택연금 이것 모르고 가입하면 큰일 납니다. 주택연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이것 모르고 가입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가치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돈가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노후라는 것은 굉장히 깁니다 주택연금도 6 5세 가입해도 몇십 년이죠? 7 0세 가입해도 몇십 년입니다. 그렇죠? 요즘 90세 이상 다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크지 않다면 이 돈가치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1, 2년 받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가치 1, 2년은 모르지만 10년, 20년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돈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주택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그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치명적인 주택연금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65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했어. 그래서 매달 200만원을 주택연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데 65세 때 200만원이 10년이 지나서 75세에도 200만원. 85세에도 200만 원, 95세에도 200만 원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돈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가치는 물가상승률만큼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돈으로 살수 있는 상품이 줄어드니까 돈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때 물가상승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물가, 체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국민연금 같은 초장기 노후 연금 이 상품에 대해서는 돈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 그것이 국민연금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올려준다. 자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돈가치는요 실질적인 돈가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아니라 체감물가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체감물가 상승률 만큼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20년 동안 대학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또 월급 등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른 만큼 돈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월급은 오르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가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체감 물가 상승률만큼 실질적으로는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때, 만약에 체감 물가 상승률이 매년 3%씩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3%씩 오른다고 생각하면, 저, 거꾸로, 돈가치가 매년 3%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65세 때의 200만원은 10년 후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75세가 되면, 10년 후 75세가 되면 지금 200만원의 돈가치가 147만 4848은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즉 10년 동안에 50만원 정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85세죠. 85세가 되면요. 체감 물가 3%를 계속 적용하면 이때 돈가치는 계산하면 정확하게 108만 7,589원, 그러니까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 200만원이 20년이 지나면 거의 반토막이 되는 셈이죠. 자, 물가 그리고 돈가치도 봉지로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물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오른 물가에 또 오르는 것이고 돈가치도 지난해 떨어지는 것만큼 또 떨어지는 것이니까 계속 봉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3% 체감 물가 상승 즉 매년 3%씩 돈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2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지금 200만 원이 100여 만원에 불과하다 반토막이 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200만원을 받으면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는데 받는 돈은 올라가지 않고 200만원은 평생 200만원이에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살면 살수록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체감물가상승률이 3%보다 적으면 즉 돈가치가 3%보다 적게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그 금액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물가상승률, 체감 물가상승률이 3%보다 더 많으면 즉, 돈가치가 3%보다 매년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적겠죠 그런데 저는 최소 3%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감 물가상승률이 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난 10년, 20년, 30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첫 번째는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가능하면 늦게 가입하는 것이 좋죠? 한번 정해진 주택연금은 안 변하니까 가능하면 늦게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만약 가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면 좋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약후강 즉 처음에는 좀 적게 받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즉 돈가치가 떨어질수록 많이 받는 것이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늦게 받는 것은 좋으나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더 불리하죠 죠그 물론 입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판단하십시오 스스로 처음에는 적게 받두 번째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받는 것도 좋으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그만큼 있어야겠죠. 따라서 가장 이상적으로는요 주택 연금만 100% 의존하지 말고 다른 연금을 만들거나 또 다른 목돈을 만들어서 이 주택 연금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다른 목돈이나 연금을 활용해서 보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려면 주택 외에 목돈이 있거나 목돈이 없으면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좀싼 주택으로 옮겨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그 차익을 활용해서 연금을 보충할 수도 있죠 자, 지금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은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존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자 그런 방법으로 세 가지 첫 번째 주택연금 외에 다른 목돈을 만들어서 주택연금이 돈가치 떨어지는 것만큼 그 목돈을 활용해서 연금을 보충한다 물론 다른 연금이 있으면 또 괜찮겠죠 두 번째는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춘다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없다면 물론 그때까지 생활비는 있어야겠죠 세 번째,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는 가능하면 전, 약, 후, 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하면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가끔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노후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해서 보다 행복한 노후가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